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그룹 bts 진의 이야기입니다 bts 진이 솔로 싱글의 마지막 콘셉트 포토를 공개 다양한 콘셉트 중 이번엔 청순한 매력을 과시했는데요 오는 28일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나우트 발매를 앞둔 진은 26일 방탄소년단 공식 sns의 마지막 콘셉트 포토 랜드온 어스의 풀샷과 클로즈업 샷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이전 아웃랜더 누너 이클립스 버전보다 한층 따뜻한 색감으로 동화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랜드 오너스 버전 콘셉트 포토에서 진은 펌 헤어스타일과 주근깨 메이크업으로 소년미 넘치는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풀샷은 다양한 소품과 배경의 조화를 통해 우주인에게는 낯선 지구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연출했고, 클로즈업 샷에서는 진이 곧장 빠져들 것 같은 몽환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진은 이처럼 세 가지 버전의 콘셉트 포토 아웃랜더, 루너 이클립스, 랜드 오너스를 통해 폭넓은 소화력을 입증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으며 콘셉트 포토 공개를 마친 진은 오는 27일에 더 아스트로나우트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은 28일 콜드플레이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즈의 아르헨티나 공연의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해 콜드플레이와 함께 더 아스트로나우트 무대를 펼칩니다. 그후 진은 아르헨티나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이병 연기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는데요. 스포츠 조선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가 진이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병 연기 취소 신청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원할 골드플레이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즈라는 꿈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귀국하자마자 이병 연기 취소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앞서 BTS 소속사 하이브는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에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며 다른 멤버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지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진은 이달 중순 부산 콘서트를 끝으로 4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런닝맨 촬영 등을 했으며 지난 2018년 런닝맨에서 지석진과 전화 통화를 했던 지는 당시 방송 출연을 약속했는데 약 4년 만에 이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인데요 만 30세까지 입병 연기를 자체 철회하게 되면 빠르면 연말에 입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공연 이후엔 사실상 대외활동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ts는 멤버들의 릴레이 군입대를 모두 마친 2025년을 제외 시점으로 잡았으며 소속사 관계자는 멤버들이 합의한 끝에 2025년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2025년 실제로 완전체 컴백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슈가는 1993년생, 아랭과 제이홉은 1994년생, 지민과 비는 1995년생, 막내 정국은 1997년생으로 나이가 달라, 입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변수가 많아 확실히 2025년 멤버 전원이 모두 군복무를 마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선 뒤늦게라도 관련법의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발표한 자료에서 방탄소년단이 2014-2023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56조원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는 법계정 찬성 론자들은 BTS로 인해 한국 산업 전체가 전세계에서 받는 유형 무형의 가산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국익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방부 등 관련 책임 부처의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맏형 진의 행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빠르면 진짜 올해 연말에 입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